저 팀탑은 모데카해 주고, 우리 팀은 세나인데, 세나가 빙결광화를 들긴 했는데, 만약 착취를 들었었다면? 착취, <웃음> 야, 그거 가져왔냐? 뽀뽀요 어, 체력새끼야, 어, 체력! 새끼야, 체력. <웃음> 어... 여기서 얼만 가고 얼군 이 거야. 얼건도가게 아무래도 역시 정상인은 아닌 것 같다. 진과 블리츠크랭크의 라인전은 매우 간단한데, 끌면 잡는다. 긴 한데, 진은 항상 그렇듯 장전해야 하는 예민한 몬디이도 하다.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게임 중이어서 인간의 언어를 잠시 상실했었다. 이거는 더블만 맞추면 킬가난쓰레기야 대신 내 친구의 쇼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에이... <웃음> 차... <웃음> <웃음> 소... 소... 소... 인간의 리거브레이전들을 하면서 가장 기여를 느끼는 순간이 킬을 따는 순간이 아니라 킬을 따기 뭐 직전에 튀는 거라는 걸 친구 덕에 깨달았다. <웃음> <웃음> <웃음> 어이리진 준비됐나? 지금 리셀을 계속 대기 타길래 혹시나 해서 시도를 해 보긴 했는데. 음음 진짜 성공할 줄 몰랐다고. 대포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네옹이 돼요. 그래요. 우리 이러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아, 알겠으니까. 뜻 같다 안 나나? 자, 잘봐 봐요. 중요합니다. 어. 와, 뭐야? 다다 잡겠는데 다 잡았는데 재투 없잖아. 누가 봐도 지금 탑은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내 화면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주 급한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베인아, 솔직히 너도 탑 재밌게 봤잖아. 아니 그치. 너도 봤잖아. 한 번만, 한 번만 지식이 한 번만. 지식이 한 번만. 아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 난 빡빡이가 처리해 줬다. 끌면 잡는다. 끌면 잡는다. 미녀 맞아 많아서 끌면 잡. 잠... 뭘본 거야? 너무 많은 걸 봤다. 제가 아까 방금. 각을 봤습니다. 안 돼. 집만이 가능한 킬각을 네.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도 개지거리는 바로 죽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 배워 갑니다. 내가... 와, 아까는 사일리 미쳐서 못 잡았지만 지금 끌면 킬각이 야불치야 어림도 없죠. 세장전 <웃음> <웃음> <웃음> 샤코가 몰래 드래곤을 먹는 걸 우리 눈치챘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잘만 하면 드래곤뿐만 아니라 저 팀도 많이 잡아낼 수 있겠는데? 샤코가 은신을 썼어 어디야? 도망간 건가? 아니 아니야 드래곤 체력을 이렇게 깎고 어디 갈 리가 없지 아쉽게 드래곤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샤코까지 한번 에이. 잡아보자고 구라내 이거 구라 뻥커다 뻥커다 진짜야 강타로 음, 먹었잖아 아 그렇네 아 근데 리신님이 바텀 정말 잘봐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진짜 편했던 것 같아 샤크도 바텀으로 맞고 우린 싸워야 했습니다 리신의 깔끔한 단구킥 하지만 소라카의힐 때문에 바로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리신이 죽고 말죠 그래도 리신의 의지는 이어졌습니다 아우. 어, 어, 아우. 잠깐의 여유를 통한 블래치크랭크의그랩강이적 팀을 유심히 관찰하고 무빙을 예측해보세요 아랫무빙 반하겠다. 물론 다 맞는다고는 안했다. 아 그건 저 녀석이 들은 거야. <웃음> 아레무빅 야라랜다. 제작 시바타 그러다가 베인이 미드로 로밍을 간걸 봤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따라 올라갔죠. 어, 여기 우리, 빠졌다 우리들은 분명 베인을 노렸는데. 어, 뭐냐고 제작. <웃음> 뭐냐고. <웃음> 어, 사타를 만들었어. 어, 잠깐만. 아니 피즈 세더라 그래도 나는 이제 심명다 100% 찍었다 샤코가 또 드래곤트라이 하는데 그거를 또 아직도 못 잡았어요 이제 미드 대치를 하는데 베인 구르기가 빠졌고 세나 평타를 맞았다? 그럼 목이 뭐야 궁각이지 자 한발 두발 세발 네발 어우 다 맞췄어 그리이 샤코가 뒤에 나타남과 동시에 한타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샤코 분신을 전멸평으로 치는 리신을 볼수 있었어 그렇게 아소는 사망하고 그래도 샤코는 잡았다 혹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십니까? 오! 어! <웃음> 이렇게 스킬을 썼을 때 모두가 피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피즈도 보여주네요 <웃음> 이게 진짜 무색기적인데 아 여튼 그건 그거고 영상 주제로 돌아와서 망토 4개를 빨리 올렸을 때이 화력 보이시나요? 진에게 치명타 100%란 뭐 다들 말 안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진이 뚜벅인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렇게 우리 팀을 한타를 한번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의싸움 패배는 곧 바론이었죠 그리고 바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에겐 곧 궁극기 각이었고요 하지만 한발만 쏘고 도망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추격해오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이 한탄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전일품으로 발언을 챙기게 되었고 드래곤까지 기분좋게 먹게 됩니다 결국엔 마지막 한타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전 사망토진이 정말 좋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방금 보이는 한방한방과 망토가 모두 다 코어템으로 업그이 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바뀐 폭갈도 진이랑 너무 잘 맞고 안해보셨다면 지금 당장 진짜 해보시길 바라요 이건 진짜 추천합니다 자꾸 재간둥이 쓰는 피즈 녀석 그리고 자꾸 뒤도는 차코녀석 계속 보기 싫었었어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W를 못 맞추는데 아 이건 야소 회오리가 막았잖아요 우리 베인 끌어오는 거 우리가 라스트 포탑을 부수는데소라카가 앞에 있다? 이거는 단체 뇌절 가야지 얘들아 가자! 불치야 니네 실력을 보여줄 때야 아 뇌절! 그렇지! 아, 성공! 와우! 와우! 여하튼간에 이번 판은 재미도 재미지만 성능도 좋았던 사망토 진이었습니다 와이 템트릭 근데 진짜 좋다 최근에 유행한다길래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템트릭이긴 한데요 아 이거 근데 예능인 줄 알았더니 장난인 줄 알았더니 아 진짜 좋아요 아 믿고 한번 오늘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는 게임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이문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